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의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 피부가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자꾸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묻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피부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싶네요. 어뭐 음, 저는 어, 10대, 20대 초반에 아주 여드름이 많이 났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는 관리할지도 몰랐죠. 할줄 아는 거는 뭐 세수밖에 없었고 화장품도 뭐 그때 우리 대한민국 초반에야 뭐 아모레 피어리스 뭐 이런 것도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알게 된 화장품들이지 뭐 10대 때는 무엇도 바를지 모르고 그냥 비누로 세수하고 끝내는 정도인데 그때 여드름이 꽤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피부 문제 아우 나 이렇게 여드름이 날까 하고 고민했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가 넘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화장품 모델도 해보고 뭐 했는데 그때는 그냥 나한테 그냥 음 눈에 보이는게 좋은 화장품인 줄 알고 그리고 광고를 많이 하는게 좋은 화장품인 줄 알고 어 화장품을 썼었죠 그리고 이제 한 40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그 피부미인 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얼굴이 이쁜 것보다는 피부가 이뻐야 된다 그래서 우리 40대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 피부관리 또 관리한 사람니까 그러니까 20대부터 피부관리 해야 되는 거는 알았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피부관리실을 우리 시대만 해도 그렇게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이쁘면 그러니까 끝까지 늙어도 이쁜 건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30대 넘어 40대를 넘어가면서 이 피부가 관리해야지 이뻐진다는 거 아, 사람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주름도 덜 생긴다는 거덜 건조해 보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부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진짜 피부에 관심 쏟기 시작한 건 50대인 것 같아요. 50이 가니까 이제 막 주름이 생기면서 확, 확, 확, 확 늙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어,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할 시점이 한 제가 50대 중반부터 그 화장품이 브랜드가 이제 큰 대한민국에 무슨 뭐큰 아모레, 피어리스, 주다랑뭐 이런 화장품 회사들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화장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고 중국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싼 화장품들이 들어오고 또 반면에 아주 비싼 200만원, 100만원대의 화장품들이 막그 하나의 제품 갖고도 이렇게 고가의 그 돈을 어, 받고 파는 그런 화장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피부에 신경을 쓰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여자 중년의 여자들도 피부들이 좋아지기 시작했던 시점에 저도 이제 피부가 조금씩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을 써보면서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실을 가면서 거기서 알게 된 것이 뭐냐 청결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이 여드름에도 아마 그 자녀분이나 아니면 손주분들이 요즘 뭐 수능도 끝나고 뭐 방학도 시작하고 요때쯤에 우리 방학하면 좋은 게 뭐였냐 어른 흉내내고 단발머린데도 불구하고 사복 입고 나가가지고 아, 괜히 뭐 저기 질문 카페라고 하지만 음악다방 같은데 가서 어른인 척 하고 앉아가지고 음악도 듣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또전 적당히 그 밤이 되면 술집에 가가지고 술도 어른처럼 먹고 싶고 해가지고 그 아주 예쁜 성인이 되고 싶었던 그런 시점이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갤럽 조사에 보면은 피부를 가장 첫 번째로 꼽더라고요. 피부가 나쁜 게 가장 싫다 뭐 생긴 거는 다 각자 개성이니까 피부만 진짜 아름 다우면 나이 들어서도 메이크업 안 해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드름에는 기적의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청결과 관계된 건데, 그럴 때 이제 무슨 제품들을 쓰면 좋으냐, 좋으냐면은, 과사나 벤조일이라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는 무슨 게리나 기초화정수나 비누나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은 그 피부 자체를 굉장히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지, 치료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유성이 들어있는 화장품,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있는 나이 들으면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수분이 필요한 거지, 유분이 필요한 거는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유분 있는 화장품도 되게 많이, 반짝반짝해 보이라고 유분 있는 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화장품 피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실생활 가운데에서도 그이 이 피부는 폐를, 폐에서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폐가 약해지면은 건선 뭐 무슨 아토피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공기를 씌워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공기를 마셔 주는 것도 피부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운동은 정말 어디에나 다 필요한 거 같아요. 운동 필요하다고 그러고 피부에는 충분한 수면 광고도 있었는데 잠자는. 잠자는 공주가 미인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잠을 많이 자면 미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쉬는 거 그게 이제 피부 트러블을 막을 수 있는 거고 어 사실 낮과 밤을 계속 바꿔서 저희가 밤새고 일하고 그러면 뭐 뾰두리지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청결과 쉬어 주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식이요법 요거는 약간 그 논란이 좀 있어서 뭐꼭 권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드시는 거는 피부에 별로 안 좋죠. 당연히 술, 담배 피부에 절대 안 좋습니다. 저, 저희는, 저는 그거는 알아요. 우리 동료들 중에 그 의외로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어, 동료들이 있었어요. 여자나 남자나. 그런 분들 피부는요. 나이 먹어서 보면 굉장히 두터워지고 땅구멍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젊음을 유지하고 싶고 피부를 좋게 하시려면 요술 담배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안 먹는 거는 절대 도움이 된다고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끈기 있게.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겁니다 요거가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이거를 뭐 그냥 어 화장품을 선정할 때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뭐 운동법이나 청결법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지 나쁜지는 6주면 확인이 됩니다 6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6주만 그렇게 해보시면 은아 내가 좋아지고 있다 나쁘지있다 아셔요 그러니까 어, 6주 동안 해보고 아니면 방법을 바꾸셔야 되고요 6주 동안 해보니까 좋은 방법이 나왔다고 싶으면 요거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여드름 치료나 피부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대치돼서 어저 사람 진짜 피부 좋아 이러려면 1년을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치료법들이 각자 다 선택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중심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여기 하나 난거 여기 하나 난것 같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너 거기 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저 사람 그냥 뭐, 뭐 하나 뼈들어 지는않나보다 사랑스러울 수도 있지. 물론 또, 많이 여드름 나고부터 그 여드름에 흉터가 또 많으신 분도 있고, 저같이 교통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저는 제가 신경쓰면서 맨날 이렇 가리고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훌러다렇게 날려도 사람들이, 어머, 여기가 이렇게 뭐가 있다 그랬는데, 흉터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흉터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해도, 별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사람을 기피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피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제안한 것들을 지금 당장 해 보는 겁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러면 계속 피부가 나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해보시라고 권유해드립니다.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 주부 음.